a 음. n a n n 꼽하면 음. 더하기요 그냥 시면 a n n 플러스 n 되고요. 네. 그리고 여기 a n n n 지수끼리 예를 곱해도, 음. 그러면에 a n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a 분의 b 네. 네. 네. 네. 음. n 는요. 각각 더 b n c 더 b 곱해도 a n 분의 b n. 그 다음에 a n a n 나누기 a n n. 그 다음에 a 애는 애여대는요. 네. 애니 아니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a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 애는 애는 애는 애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는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애는 는 애는 애는 는 A, n 분의 1, 곱하기, B, n 분의 1. A, B, n 응. 분의 1이 되요 그렇지. 네. 이걸 다 같이 곱해주면, 여기 곱해주면요. 이렇게 되잖아요. 응. 그럼 이렇게 생략이 돼요. 이렇게, 응. X의 n제곱근은, x n제곱근, A, B가 돼요. 응. 어, X는, 응. X는 응. n제곱근, A, B가 응. 응. 돼요. 응. A, 가 X는 n제곱근, A, n제곱근, B에요. 여기다가 X의 n제곱근을 하면은, n제곱근, A, n제곱근, B가 되는데, 여기다가 N려주세요 S의 n 려오은 n 려오 A에 M n 려오 D에 N이네요 S의 n 려오은 n 려오 A에 N n 려오 D에 N이네요 그렇죠 S의 n 려오은 A d 라오3이 3번이네요 N번에 n 이니까 S는 n 려오 A d 라오 3번은 선생님 에센 제목은 에이에 엔요 제목은 에요제은에이의제곱은 에이에 엔이 있에에제곱이요제곱은에이제곱은 b, 이이에요제목 a, 이있제곱은의요 s n 제목은 n 이제곱은 b 제곱은 b 에 n, 이있제곱에이요 s n 제은제제에이있